우리가 어지간하면 제주광어장 안 갖다 놓는데, 안도광어 2.5kg 당가 25,000원, 제주광어 2.5kg 당가 2만원.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국민생선 하면 바로 광어가 떠오르죠? 광어에 대해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어떤 질문일지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광어 2만 제주광어 1kg 반 15,000원. 리광어 15 2kg 초반 2 원. 네, 어떤 질문인지 찾으셨나요? 이 영상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난도강어 2.5km당 25,000원 네, 어. 네, 그 다음에 제주강어 바로 산지별 가격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답은 여기 강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지가나면 제주강어정 안갔다 놓는데 요즘에 이제 자연산들이 안나오고 이제 장사들이 안되니까 타인들 찾으시더라고 대부분 완도광어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 제주광어에 대한 수요가 줄어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차트를 보면 완도광어 경락국가 25,000원, 제주는 22,000원. 경매장 소비자가도요, 완도광어는 3kg짜리, 키로당 28,000원, 제주광어는 24,0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제주광어가 더 저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구입한 제주 광어에 대한 리뷰도 뒤에 나와요 이 제주 광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있어요 먼저 쿠도와충 사건이 있습니다 한 기사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식중등을 일으키는 광어 쿠도와충 이라는 제목이에요 일본으로 수출한 광어 한 마리에서 쿠도와충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광어 등 회산 어류를 먹고 복통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하루 어느 정도 지나면 보통 이제 저절로 가라앉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구토나 탈수가 실제로 이제 심하게 되면은 수분 보충을 위해서 진료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쿠도화층이 실제로 식중독을 일으키는가 하는 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기사를 좀더 읽어보면요. 광어회를 꼭 피해야 할 필요는 없다. 양식광어에서 쿠도화층은 제주주역 일부의 광어에서만 4, 5% 정도 검출된 적이 있고, 전체 감염률은 낮은 편이다. 감염 강도가 매우 높아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제주강으로 먹고 배탈이 났을까요? 항생제 주사 자국입니다. 이 제주 강어 절대 안 쓴다라는 불매 이슈가 예전에 있었죠. 그 이유가 바로 주사판을 자국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 제주 강어가 항생제를 투입한 흔적을 남기지 전국이 유통되었다라고 기사에서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음식점들에서는 이 제주 강어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제주도 일부 양식장이 20년 이상 낡은 시설에서 밀식 양식으로 사육 환경이 악화되어서 이제 난치성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항생제를 과다 사용으로 이어져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주도와 해양수산연구원의 의견을 이뤘습니다 최근 수질 악화와 밀식 양식 등으로 광어의 질병률이 높아지자 양식업자들이 주사를 이용해서 항생제를 투여한 활어를 일부 유통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휴학기간이 약 20일이 지나면 항생제는 어제에서 빠져나가지만 주사바늘 때문에 생긴 상처가 채아물지 않아서 온라인에서는 이 상처가 골막고름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제주산 광어를 고발하는 사진과 글이 올라와 불신을 가중시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렇지만 이제 백신을 쓰는 양식장은 이 안전성을 인정받아서 고기가 없어서 못팔 정도다 라고 합니다. 항생제 사용을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주사법을 교육하고 항생제에 대해서 특별 단속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수질 개선 문제 해소 그리고 무항생제 광어를 생산하기 위해서 실증 실험을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 수과원에서는요, 이 넘치 전염병 예방 백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주 양식장에서 변화의 노력을 한다는 기사들을 최근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아 있어요. 바로 네, 완도광으를더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식감과 맛의 차이를 들수 있습니다. 이 맛에 대한 평가 기사를 보게 되면 제주산은 부드럽지만 완도산은 차지고 쫄깃한 식감이 있다는 평가를 합니다. 이 완도산이나 제주산이나 광어의 품종은 같지만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 양식 환경으로 제주도는 연중 따뜻한 해류가 흘러서 특히 겨울에도 성장이 가능해서 어획량이 많고 일정하다고 라 합니다. 하지만 완도는 제주보다 섭씨 4도가량 수온이 낮고 겨울에는 광어의 생체 리듬이 거의 정지하다시피 해서 겨울나기를 해서 육질이 좀더 단단하고 향상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완도광어로 선호하는 편이고 추천을 완도광어로 합니다. 식감이 더 쫄깃하고 차진 맛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에 있는 많은 광어 양식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 광어에 대한 이미지도 더 좋아지고 품질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건 제가 이번에 구입한 제주광어 2kg짜리, 2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이 광어를 이제 고를 때는 이제 살밥이 두툼한 걸 고르는 게 좋은데 이게 보통 최고가 이렇게 높은 거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놨을 때도 이렇게 블록하게 올라올 정도로 두툼한 거를 이제 고르는 게 좋고요 보통은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10시간 정도 숙성한 거를 선호를 해요 근데 이때는 30시간 정도 숙성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수율을 조금 얘기를 하면은 광어 2kg짜리는 보통 한 40% 정도 나온다고 보고요, 한 3kg 이상이 되면은 수율이 한 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큰 광어일수록 수율이 조금 좋다라는 거. 그리고 맛도 사실은 3kg 이상이 더 좋기는 합니다. 이제 탈피를 할때 보면은 기름이 참잘 올라와서 어,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탈피가 잘 됐어요. 이제 손 잡는 그 껍질이 번들번들 할 정도로 기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꼬리 쪽에 주사자국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여야 합니다. 이 주사자국 같은 경우는 보통 노란색으로 이렇게 반전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지 이제 양식 광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보는 편이에요. 이제 숙성한 광어로 만든 초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광어는 회도 좋지만, 이제 초밥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네, 초밥 주는 게참 어려워요, 이게. 네, 이렇게 해서 네, 광어 한 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일단은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허전해요. 어, 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광 등살이에요. 자, 완도광어와의 식감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완도광어 같은 경우는 찰지고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 있는데, 제주광어가 그것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그런 식감을 갖고 있습니다. 혀에 착 감기는 맛은 완도광어가 더 아직까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주광어가 맛이 없다는 라건 아니에요 광어 자체가 워낙 맛이 좋죠 가격차이 또 생각을 또 해봐야겠죠 로그 g 당 단가가 차이 나니까 그런 점을 꼭 고려해 봐야지 됩니다 네, 이번엔 초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초밥 같은 경우는 광어 살이 원래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꼭 숙성을 시켜야지 이 초밥의 밥이랑 잘 어우러져서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맛이 좋아요 이 숙성한 광어회로 만든 초밥은 언제나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광어 가격이 조금 더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아직 좀 비싸죠 자 허전한 이유 혹시 찾으셨나요 광어 지느러미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광어 지느러미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또 광어 지느러미를 안 먹으면 또 섭섭하죠 아마 근데 이 광어 지느러미의 맛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씹었을 때 오독오독한 그런 식감에 기름이 팡팡팡 터지는 그런 맛잘 알고 계시죠 자 이제는 남은 광어를 구워서 레몬소스랑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꼬리 쪽 부분하고 지느러미 살은 이제 회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고요. 앞뒤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 충분하게 뵐수 있는 그 시간동안 재워주면 되겠습니다. 레몬 같은 경우는 농약이 많죠. 그래서 농약을 잘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뽀득뽀득하게 농약 제거하는 그런 세제 같은 걸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버터예요, 정제 버터죠. 이거 50g 녹여주고 그에 이제 레몬즙 반개, 레몬 반개 정도 즙을 짜서 넣어주면 돼요. 굉장히 쉬운 소스예요. 그리고 이 광어, 재워놨던 그 광어살을 이제 밀가루 옷 입혀주면 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레시피죠. 그리고 노릇하게 이제 구워주면 돼요. 한 미디움 정도, 그러니까 회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선도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구워주면 되고요 어, 뭐 광어가 아니라도 뭐 가자미 같은 거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마트에 가면 필렛 따로 팔죠 그래서 필렛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레몬 소스를 위에 구워주시면 끝납니다 위에 뭐 이렇게 모양은 레몬하고 그 파슬리 이거 뿌려줬어요 자, 이거는 제가 자주 해 먹는 그 요리 중에 하나인데 이 소스가 많이 새콤해야 이게 많이 어우러져요. 그러니까 소스 맛을 봤을 때 아주 새콤한 그런 맛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거 강추하는 요리니까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꼬리살 부위 회인데 이 꼬리살 부위라 숙성을 지금 이틀째 한 거거든요. 어, 그래도 식감이 아주 좋아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네, 이번에 구입한 제주광어 가격 대비 가성비 괜찮은 음, 그런 광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제주광어가 완도광어보다 저렴한 이유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